안 기다려도 되네. 힘비. 자, 오 아, 오늘은 리랑 같이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레드베이션 펜션. 4학기 연하, 4학기 연 맞으니까 이걸 뽑는 거 해야지. 우리가 세컨드 프로 미쳤 이렇게 오늘 얼려 가고 있습니다. <놀람> 여자분들이 많네요. 디야 뭐 해? 응? 한동이. 응? 한동이. 한번 가 볼까? 뿅. <웃음> 한동이 <웃음> 최천단이야안 어, 기다려도 되네. <웃음> 어, 너무 좋은데? 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웃네. <웃음> 야, 아, 오늘은 다낭에서 하노이로. 어, 처음으로 국내 여행으로 비행기 타보네요. <웃음> 진짜 됐어? 나 <웃음> 마이 <넘어요>, 여자친구. <웃음> 자, 그럼. 그뭐 <목> <목> 카페가서 커피하자 너한시간 좀... <목> 일찍 왔어 강랑해 커피 비행기 이게 밤미랑 커피 시켰는데 커피 두개밤미두개 얼마일 것 같아 얼마? <목> 13만동 3만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원에서 7천원 사이거든 6천5백원 500원, 6천5백원인데 이게 말이 돼? 5천5백원? 5도 잘못한 거 아니야? 믿을 수가 없는 거아야 in k o r u s t buy o e n o r one, <laughs> one c i think the total in korea maybe a t is n t t h a m a 그럼 다음에 요 때까지 이두개그 음. 다음에 이미두개 음. 내가 채소 좋아한는데 채소 많이 들었네. 음. 아, 맛있어, 맛있어. <웃음> 아메트이 뭐냐면 빵이 진짜 고소해. 아메가. 아까우 커피 두 개, 아메 두 개. 1,500 <놀비> 원. 일단 <놀비> 조금 더커이 많이. 1,500 원. u n b 버 l i e 다낭공항에 오면 여기로 오세요. 어. 비행기 많이 사본 분은 알 거예요. 그 비행기는 날짜마다 녹음이 다잖아 Different class. 그 그래서. 그래서. 다낭에서 하노이까지 가는데 천만 원. 와, 아. 그리고 돌아오는 게한4만 원. 음. 오, 저희가 지금 수요일, 금 수요일 맞나? 수요일 나갔다가 금요일 나오는데 한명이한8만원 정도인데. 먼저 가, 둘다. 먼 하노이, 하잘 갔다 오자. 빠우지 네. 말고. No? I do not sound e you. 자리를 oh. 옮겼는데 <웃음> 야, 너 뻔했어 이거. 여기 치킨 커리. 치킨 커리 먹는데 네가 똥 얘기 자꾸해. <웃음> <웃음> 네가. 나다 치킨 커리먹고있 t <웃음> <웃음> 저 컬러도 진짜 완전 똥컬러야 <웃음> 잠깐! 음. 여기 어디? 응? t o 응? 안에 들어왔어 응? 음. 여기가 또 베트남 국내선 m 항 아닙니다 네. 음. 좋지? 네, 네! 좋지. 어, 이제 하노이 가서 뭐 먹을 거야, 어?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하노이 가면. 쌀국수. 이베트남 아니야? 웨플 타임더 쌀국수. 나 다낭도 쌀국수 있잖아. 다낭 쌀국수 아니, 하노이 쌀국수 최고야. 하노이 쌀국수 최고. So many different food 그냥 먹고, 그래? and 하노이 다 맛집 먹맛다 어, 이야, yeah, 야 yeah. 근데 이거 뭐야? 뭐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Yeah, <웃음> 아버지 아빠, 우 버리 아빠, 우리 버리 리 아빠, 우리 리 아빠, 아 아빠, 우리 어한0 0천원이나 한국 돈. 아, 이거 프로모션 도슬레 음, I s t u d you f r e The most t <tiny>, i 괜찮요 타보는데 <웃음> <웃음> 생각보다 뭐 괜찮은데물 공간도 넓고. 여행은 정말 재밌어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많이 다니세요 여러분 리가 시끄러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인디 여러분 나기나하나이나노나하나이나착나습나다나럼내려나나나나나나나나나 <웃음>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노이 에다 왔습니다 이제 하에서 처음 집도 정도 하노이 이제 다 아우툼 가자 We're w g t c h a n g e to the travel So see you in the Hano okay? Okay Good. 가자 왔어 여기가 하노이 하노이 yeah. 하노이 k h ô 코코 홈스테이, 홈스테이, 슈 예술. 오케이. 아 저기도 <웃음> okay, <웃음> <Okay>. 아, <웃음> 아, 있다. 아. 도착했지. 여자친구 무 뭐? 사진 찍지. So my girlfriend is s professional. Take a picture